할로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 정말 오랜만이죠. 아,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비갈랜드 아, 코너의 아, 매월 셋째 주에 이제 그런 어떤 시장이 이렇게 열려 이렇게 어, 제일 큰그 알리드라이브 어, 이 길을 이제 닫고 어, 사람들이 이제 어, 이렇게 뭐라고 럴까 축제 같은 어떤 한 달에 한번 열리는 게 이제 년반 만에 이제 카일로와 코쿠아라는 어, 이 축제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나왔는데. 요거 한번 그 제가 지나다니면서 이렇게 보여 드릴게요 자 그럼 함께 하시죠 갈까요 네. <웃음> 자 소리가 여러분들한테 잘 전달이 될지 모르겠지만 아 이렇게 많이 사람들이 이제 나와서 어, 이렇게 즐기고 있습니다 자. 정말 많죠 아그 아. 알리 드라이브라고 하면, 이제 그 메인섬 5아우로 따지면, 이제 그 와이키키 같은 곳입니다. 이제 이곳을, 어 차량의 통행을다 막고, 이렇게 사람들이 이 도로를 건너고, 또 이렇게 이 도로 한편에는 이렇게 이제 상인들이 나와서 여러 가지를 팔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이걸 누리는데, 어 아, 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한 1년 반 만에, 아 이게 이제 오픈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좋은 이런 풍경이 보이고, 너무 이제 저도 이렇게 나와서 보니까 기분이 너무 좋네요. 자 이렇게 한번 볼까요? 자 닐리님 요거 뭐죠? 여기 요즘 그 매운 거 그거 아닌가? 네, 핫소스 팔고 있는 거예요. 아, 비건인데 핫소스. 오케이. 자요거는또 뭘까요? 아, 네, 비프 저키네요. 아 보셨죠? 사람들이 저렇게 막 인사하고 눈 마주치면은 저렇게 이렇게 하고 음. 자, 아, 여기는 이제 통과 아저씨가 하는 데 같은데, 요렇게 조각품도 있고요. 자, 이제 여러분들 이제 보시는, 아, 이제 코일, 이제 카일로와 코나 이 다운타운의 모습입니다. 요렇게. 릴리는 여기 뭔데 이렇게 인기가 있지? 여기는. Little, little h 네, 그 선스크린을 팔고 있는 것 같아요. 아, 활발금 활발금 선스크린. 오케이. 와, 저기 티셔츠 예쁜 거 보인다. 아들, 이 티셔츠 하나 살까? <웃음> 야, 멋있다, 이거. 오, 오케이. 아, 모자도 이쁘다. 아. 릴리님, 이게, 네. 어, 뭐, 몇 시부터 몇 시에요? 요일은 알겠지만, 운영시간이? 1시부터 6시까지 해요. 오, 여러분, 그러니까, 진짜 딱그 매월 한번 만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장이에요. 네. 정말 여행자들도, 노컬도 정말 많이 있네요. 이쪽은 이제 왼편에 있는데, 가게가 이렇게 딱. 음. 자, 요거 유명하죠? 요거 잼, 비갈랜드 잼 예! <웃음> 아저씨가 딱 알아서 이렇게 샤카까지 해주고 아... 무엇보다 이제 저도 이제 1년 반 만에 아, 이 코코아를 만나보니까 아, 기분이 너무 좋네요. 사람들도 이렇게 많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마스크 안한 사람들도 보니까 더 좋네. 자, 그래도 개 중에 마스크를 낀 사람들은 보입니다. 야, 이 귀걸이 이쁜데? 음, 우와. 멋있네요 네. 이건 또 뭐예요? 여기는 어, 타일 아트 같아요 어, 여기 아가씨들 좋아하네요 자, 악세사리가 또 아주 기가 막히네요 그렇죠? 자, 지금 제가 이동중이라서 이걸 다 보여드리지는 못하고 이렇게 지나가 갈게요 아마 이 풍경은 이제 비가랜드를 다녀가신 분들은 여기가 이제 알리 드라이브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 많이 이렇게 걸어 다니는 거 보면 아 놀라울 어떤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자, 티셔츠도 팔고. 이건 뭐예요? 아이스크림? 아니, 티예요. 티? 네. 오. 자 이제 코나 피어가 건너편으로 보이고요 너무 좋다 음, 음 너무 좋아요 그러게 세상에 자세이브아이스도 있네요 여러분 어떠세요? 정말 보기 좋죠? 아 저도 진짜 기분이 너무 좋네요 음. 릴리님 어때? 진짜 기분 어때? 오랜만에 아, 기분 보니까 기분 좋아요 그치? 네, 그리고 치그 여기 벤더들도 오늘 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러게 너무 보기 좋다 아, 아. 아 저는 이제 이렇게 다시 이렇게 카일라 코코아를 볼수 있어서 너무 기분이 좋고요 어, 이게 매월 하니까 매월 할 때마다 제가 시간 되면은 어, 저도 이렇게 취재를 나올게요 아, 여긴 뭐, 다른 분도 치즈를 나오고 도 사진을 파는 것 같은데요. 이 나무 한번 보세요. 예, 카일로와 코나 다운타나 하면 이큰 나무를 여러분도 만날 겁니다. 야. 이거 닐리님이 좋아하는 거 아니야? 아, 네. <웃음> 좋아하는 거 예쁜 꽃 모양 머리 장식. <웃음> 그쵸 아, 이 여성분들은 이거 이제 빼놓을 수 없는 하와이 움액 악세사리죠. 네, 이게 이제 이제 에비시마트는 이런 데서 좀 보기 어려운 음? 그런 좀 퀄리티 더 좋은 게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아. 자, 이제 이칼루아 고쿠아는, 아, 어, 칼루아 코나 파마스 마켓 근처에 시작을 해서, 저기 킹캠 호텔, 아, 메리어 킹캠 호텔까지 이제 그 도로를 막고 이렇게 이제, 어, 밴더들, 상인들이 이렇게 나와서, 어, 노컬과 이제 여행자들한테 뭐, 이제 제품들을 이제 파는, 어, 그런 겁니다. 근데 이게 꼭 뭐, 파마스 마켓 같이 이렇게 음식은 많이 없지만은, 넌푸드 위주로 또예술품 위주로 이렇게 파는데, 이게 좀 볼만해요. 오늘은 뭐 정말, 제거 봐도 엄청 많은데, 닐리님 봐도 오늘 사람 많지? 네, 많아요. 아. 이건 뭐예요? 음, 유리 아트네. 어. 아 옆에는 쿨 팔고 있고요. 음. 뭔요 음. 여기 벌이 실제로 와 있어요 오케이 오 오케이, 오케이. 이 벌보라 그러네요 <웃음> 아오고 이제 어, 끝에 다아아 이제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요아이아아 여러분들에게 아, 카일루와 코쿠아 시작부터 끝까지 지점에 있는 밴드들을 보여드렸고요. 어, 요거를 오늘 소개해드렸는데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네요. 자, 여러분 오늘은 이제 저도 아, 여기서 이제 아, 카일루와 코쿠아 이렇게 아, 소개를 마쳐드리고 다음 시간에 더 이렇게 아름답고 멋있고 하와이 특색 있는 것을 찾아 여러분들테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